작년 말부터 시작된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의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1월 7일 보름달 이후 브레고리 지역들에서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지진 전문가들이 악다투어 일본의 대지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의 시작은 작년 12월 24일 일본 옥카 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심각한 것은 진원의 깊이가 520km였다는 것입니다. 계절과 시기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에 오가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의 규모5에서6클래스의 강진이 규모 500km 이상의 신발 지진과 함께 발생하면서 규슈아마미 오시마와 유나군이로 연결될 경우에 강진이 발생했던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시작된 일본 우카 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의 강진 이후 시작된 위기는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군이 섬에서 강진 발생 이후에 제주도와 전남 신안에서 연속야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어제 1월 9일 오전 1시 28분 15초에는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어제 한국인천 강화군 지진은 1978년 기상청 계기관측 이후 진앙을 기준으로 반경 50km 이내 최대 규모입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 기준으로는 81위입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국내 지진이 통상 8에서 15km 깊이에서 발생했던 것과 달리 이번 지진의 발생 깊이가 19km로 이례적이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어제 인천 강화 규모 3.7 지진에 대하여 12년 전 일본 열도를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보다 어제 9일 발생한 강화도 지진은 진원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수도권에서도 지진이 날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절과 시기적인 부분을 고려해 볼 때에 1월 17일에 일본에서는 한시나와 지대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1월에서 3월 시기에 대지진이 많았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역시 3월 11일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1일부터 오늘 1월 10일 화요일 오후 3시 10분 현재 시점까지의 전세계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벌써 43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규모 5 이상의 지진들 중에서 우려되는 지진을 살펴보면 1월 2일에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그리고 1월 3일부터 발생한 필리핀에서의 지진입니다. 필리핀에서 1월 3일에서 규모 5.2의 지진과 5.0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지진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과거 기록으로 봤을 때의 일본 오카 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신발 지진 이후 필리핀으로 연결되는 강진은 대부분 대지진으로 연결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을 더하는 것은 1월 8일 2 1시 32분에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했으며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 에서 는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여 쓰나미에 대한 대비를 알렸습니다. 또한 현지시각 오늘 새벽 2시 47분쯤 인도네시아 안본섬 인근 해상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앙은 인도네시아 안본섬 남남동쪽 430km 해역으로 진원의 깊이는 95km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지진 발생 초기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가 해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11월 서자가주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해 602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진 역파로 호주 최북단 다윈에서도 최소 1,000명이 진동을 느꼈다는 보고가 호주 당국에 접수되었으며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12월 24일 일본 오카 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시작된 지진이 9일 새벽, 인천 강화도 서쪽 해상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오늘 규모 7.6의 강진으로까지 연쇄 도미노 지진을 발생시킨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들입니다. 12월 24일부터 시작된 일본 오카 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의 지진은 바누아투와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불안감을 주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이미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또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신발 지진이 한반도를 지나서 바누아투와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